니다 마음 공부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견성에 대한 짤막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소태산 스승님께서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사람의 성품이 정한이고요하다 이야기죠. 정한즉 선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이 동, 움직인다는 얘기죠. 마음이 움직이면 능이,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쁜 사람이,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 악인이, 악인이 하나 있고, 칼을 하나 들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보통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색깔을 바꿨습니다. 악인 그림을 빨갛게 그리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금 고정관념이죠? 예, 그래서 요새 사실은 말하기 꺼려질 정도로 실제로 이 예화를 들고 있는 이 시간 이즈음에도 뉴스를 보면 정말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입에 이렇게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아무튼 안타까운데요 어, 이... 이 사람이 악인이다 이 사람이 또는 선한 사람이다 나눠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다고 또 주변에 인사성도 밝고아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알던 사람들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고정관념이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문화적으로 보면 둘로 나누는 이분법,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 굉장히 저희들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착하면 저 선인이면 저 사람이 악인이다 그리고 선과 악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소태산 스승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원래의 우리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선할 것도 없고 악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마음이다 그러면 여기 원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성품이라고 해도 되고 마음 바탕이다 그러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뉘어지냐 이 사람이 선한 마음을 내서 선행을 하면 선인이고 까딱 잘못해서 한 마음을 잘못 써서 악행을 하면 그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움직일 때 능이 선하기도 하고 능이 악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무자비한 어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악인도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삶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러다 보면 죽을 때 장기 기증을 한다든지 시신 기증을 하면서 참회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아무튼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인데 마음을 쓰기에 따라 그러니까 그 소태산 스승님의 마음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잘 쓰는 공부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씩 땄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성인 성인의 씨앗이 그대로 있다. 또는 부처의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불성이 그대로 갈마 있는 거죠. 정말 거룩해서 뭐 성이나 불이나 이런 표현 부처나 이런 표현들을 굳이 할 것도 없을 만큼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내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옆에서 욕심이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면 어디로 가요? 옆으로 이렇게 휘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두 번째 제자이신 아주 첫 번째 제자죠. 그 정산 스승님께서는 곧게 성품에서 마음이 곧게 바라면 이것이 정이고 발음이고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굽어서 바라면 이게 사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법이고 옳은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 말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정의와 불의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경계를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엄마가 뭐 사와라 그러면 은 시장 가서 뭐 사와라 그러면 은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고대로 음. 가야 되는데 옆에서 뭐 신기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 어렸을 때 거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심부름을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웃음> 옆길로 세잖아요 옆길로 세면 거기가 악이다 거기가 잘못된 거다 이 아이들의 이 소박한 아이들한테 악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 아이들의 행동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 정말 내 앞에서 10억 100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받아야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 쉽게 살면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유, 누가 안 보는데, 그냥 이거 한번 해서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어 인허가를 잘 내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부패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원리를 안다면 어때요? 어, 엄청나 우리 마음의 그, 희망, 어떤 잠재적인 능력, 엄청난 그 것이 우리한테 갈마져 있다고 하는 이제 그 무한한 긍정의 삶을 살 수가 있죠. 반대로 까딱하면 나도 악인이 될수 있고 큰 과오를 저질러서 죄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어때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마음을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든길로 갈수 있도록 하고 죄짓지 않고 선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견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을 내는 순간 선과 악으로 갈려지고 정의와 불의로 갈려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늘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견성 공부하고 아, 둘이 아니다 나는 악하고 너는 선하고 또는 그 반대로 고정돼 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의 바탕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내 안에 아, 정말 텅 비어 있지만 어떤 상황 경계 따라 한 마음이 바랄 때 그때가 마음 공부할 때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 견성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성자 성품성자를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앞에 것은 마음심, 심방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건 날생자죠 마음이 나는 곳입니다 마음 바탕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나는 그 원리를 마음이 생기는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만 해도 견성이라는 얘기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불교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견성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도움이 되실지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